발령자 명단 테이블을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8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엑셀 파일에서 가져와가지고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외부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새 원본 데이터에서 파일, 엑셀을 선택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커말 1급의 02 액세스 01 섹션을 선택해 주시고 추가 발령자 명단을 클릭해 주시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발령자 명단이라는 이 테이블에 추가할 거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테이블이 열려있어서 안된다는 내용이죠.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변경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블명이 발령자 명단이 맞기 때문에 마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져오기 단계 저장은 체크하지 않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발령자 명단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8개의 레코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15개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부 데이터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파일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기 커말 1급의 02 액세스 공일 섹션을 선택해 주시고 인사 국가 점수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변경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하겠습니다. 열머리 글을 테이블의 필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지정한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인사고과 점수, 기존 점수를 필드명으로 쓰게 됩니다. 첫 행에 열머리 글 있음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연결 테이블 이름은 발령자 인사고과 점수로 해주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엑셀 파일이 연결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총 14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했는데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엑세스에서 열어놓았기 때문에 읽기 전용으로만 열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으로 열어주시고 내용을 보시면 총 14개의 자료값이 있고 하나는 필드명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탐색기에서 더블클릭해서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열리죠. 이제 박달수 밑에 AAA12ABC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엑셀 파일을 종료해 준 다음에 엑셀 파일을 다시 열어주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파일이 같이 적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져오기와 연결하기의 차이입니다. 발령자 명단은 지금 파일이 열렸죠. 지금 테이블이 열려있죠. 추가 발령자 명단을 더블클릭해도 읽기 전용이라고 나오지를 않죠. 왜냐면 한번 가져가고 나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파일로 취급이 됩니다. 주문 현황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을 선택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길버커 말일급 02엑세스 01섹션을 선택하시고 주문 현황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져오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변경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열머리 글을 필드 이름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체크된 상태로 다음을 하겠습니다. 주문일자를 선택해 주시고 필드 포함 안 함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일자는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다음 기본 키 없음으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 키 없음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긴급 주문 현황으로 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체크하지 않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급 주문 현황 테이블이 가져와 줬습니다. 총 100개의 레코드가 오면 되고 오른쪽 끝에 주문 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정확하게 푸신 겁니다. 권장 도서 목록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상단에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하시고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찾아보기 를 누르시고 권장 도서 목록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내용을 보시면 신표가 주기적으로 나오죠. 구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신표가 선택되어 있죠. 제대로 칸이 구분되었습니다. 근데 도서 코드 도서명이 필드 이름이기 때문에 첫 행의 필드 이름 포함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변경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시고 기본키 선택을 체크해주시고 도서명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테이블 이름은 건장 도서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마침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닫기를 하겠습니다.